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마트폰은 레드미 K40 지난 3월 말 알리를 통해서 판매가 시작된 포코 F3가 바로 이 레드미 K40을 리브랜딩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레드미 K40은 발표될 때부터 아이폰에 탑재되던 트루톤을 탑재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궁금했던 스마트폰인데요 포코 F3는 결제까지 마쳤다가 취소를 해버리고 만져볼 기회가 없는 건가 생각하던 중에 지인이 레드미 K40을 구매했다고 해서 냉큼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트루토만 보려고 했더니 이 레드미 K40의 매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기왕에 빌려온 김에 레드미 K40이 어떤 스마트폰인지 짧게나마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한 폰이 포코 X3 프로 그래서 그런지 이 레드미 K40은 박스에서 꺼낼 때부터 슬림한 느낌과 가벼운 무게가 무척이나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화이트의 반투명 글래스 배터리 커버는 무척이나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까지 주는데요 지금까지 레드미 K40과 같은 화이트 배터리 커버를 가진 여러 스마트폰들을 사용했지만 색상만큼은 레드미 K40이 최고인듯 하네요 그렇지만 이 레드미 K40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얼마 전 리뷰했던 홍미노트10 프로와 색상과 카메라 범퍼 정도만이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플라스틱의 프레임은 버튼부 굴곡까지 홍미노트10 프로와 동일하지만 상하단의 유광부와 방광의 프레임 배색이 홍미노트10 프로와는 반대의 디자인이구요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아지면서 살짝 더 줄어든 두께 덕분에 아주 좋은 그립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미노트10 프로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지만 3.5mm 이어폰 잭과 IR 블래스터가 빠졌다는 점은 조금 아쉽구요 그리고 듀얼심을 지원하지만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레드미 K40에서 가장 궁금하던 디스플레이 6.67인치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외관만으로는 2.6mm의 펀치홀 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데요 이 포라는 4세대 발광 소재가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 디스플레이 메이트 테스트에서 11개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꽤 공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Hz의 고주사율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 터치 샘플링 레이트는 무려 360Hz 플래그십으로 구분이 되어야 할 스마트폰이라서 게임에서 사용할 준비는 충분히 되어있는 듯 하고요 여기에 기대하던 트루톤은 디스플레이 설정 아주 구석에 적응형 색상이라는 메뉴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독성 모드라는 색온도 변경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지만 주변 조도에 따라 색온도를 변경해주는 트루톤 기능은 아이폰에서 입증이 된 만큼 무척 완소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이폰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의 트루톤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AOD와 마찬가지로 이 트루톤이 배터리 사용 시간에는 악의 경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인이 구매한 스마트폰이라서 실사용을 하면서 확인해 볼 시간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스펙상으로는 순간 최대 밝기가 1 3 0 0니트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 실외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1 2 0 0니트라는 홍미노트 10 프로보다 확실히 어둡고 아이폰 12나 포코 X3 프로와 비슷한 정도라서 1 3 0 0니트가 아니라 8 0 0 니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할듯 합니다 디자인은 물론이고 트루톤 역시도 제대로 동작하는 모습이 반가웠지만 성능 부분을 빼놓고 지나갈 수는 없죠 레드미 K40 포코 F3의 스펙을 잠시 살펴보자면 포코 F3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의 리뉴얼 버전인 스냅드래곤 870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스냅드래곤 870은 올해의 플래그십인 스냅드래곤 888 대비 약 10% 정도만 성능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 훌륭한 성능의 a p 이고요그 외에도 차세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5G, 와이파이 6등 플래그십이 갖춰야 할 대부분의 기능들은 모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는 포코 X3 프로와 비슷한 스펙으로 플래그십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6GB 램1 2 8 g b 의 스탠다드 모델 기준으로 출시 가격이 불과 349달러 약 39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포코 X3 프로와 함께 포코 F3 역시도 가성비에서는 무척 훌륭한 스마트폰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레드미 K40의 스냅드래곤 870은 작년 플래그십이었던 스냅드래곤 865 대비 CPU에서 약 10% 이상 성능 개선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업그레이드로는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등 일반 사용은 물론이고 벤치 테스트나 게임 등에서도 그 차이를 힘든 정도라고 보는데요 이번 스냅드래곤 870은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아직 다른 게임은 시작 단계라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레드미 K40은 화이트리스트에 걸려 있는 건지 스냅드래곤 870에 주사율 120Hz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옵션은 HDR 고화질의 60프레임이 최대인 극한까지였습니다 작년 865 플래그십들 중에서 120Hz 고주사율 스마트폰들은 90프레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90프레임을 활용하지 못해서인지 r 드미 K40은 60프레임으로 배그를 플레이해도 발열이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60프레임으로 빡빡하다는 느낌이 오는 포코 X3 프로나 딱 적당하다는 느낌의 미1 프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고요 배그를 플레이하면서도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게임을 돌려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매년 플래그십들을 사용해오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여유로움 발열이 느껴지지 않는 스마트폰은 이 Redmi K40이 처음인 듯하네요 올해 플래그십이라는 스냅드래곤 888이 무척 발열이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스냅드래곤 870이 탑재된 Redmi K40을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AP의 성능은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UFS 3.1 메모리는 수율 문제인 건지 밑1 프로에 탑재된 UFS 3.0보다 조금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AP 덕분인지 체감 성능에서는 여전히 미1 0 프로보다 조금 나은 느낌이고요 조금 더 가벼운 무게, 그리고 그립감을 위해서인지 배터리는 요즘 트렌드인 5000mAh에서 조금 빠진 45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밝기에서 유튜브 연속 재생으로는 무려 16시간 정도가 가능했고요 배터리 용량이 10%나 더 많은 홍미노트 10 프로 대비해서도 더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품질 사이에서 오는 전성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테고요 충전 역시도 번들 충전기로 3 0분에 65% 완충에는 59분이 소요가 되어서 무척 빠른 충전 속도를 보입니다 다만 샤오미 스마트폰들이 pps 충전이 지원이 되질 않아서 호환 충전기 사용에는 제한이 좀 따르는데요 샤오미나 쯔미의 30W 이상 충전기라면 번들 충전기와 비슷한 충전 속도로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성능은 무척 만족스럽지만 모바일 통신 부분만큼은 해외 스마트폰의 제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정놈이나 e u 안정놈 기준으로는 SKT망에서만 5G와 VLT 사용이 가능하고요 KT나 u 망을 통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중과 같이 EFS 패치 정도가 아니라 루팅 후 매지스크 모듈까지 올려야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라서 통신 환승으로는 이전 모델보다 더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거 레드미 K40이 잘못되었다기 보다 국제 규격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고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 때문에 3G 만까지 축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사들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할 테고요 포커 F3로 정식 출시 루머가 있긴 하던데 당분간은 SKT망 외에서는 제대로 사용이 어렵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카메라인데요 레드미 K40 역시도 성능에 몰빵하면서 카메라만큼은 완전히 힘을 빼버린 모습입니다 그저 카메라 범프 디자인만 미11 시리즈와 같을 뿐이구요 광각 카메라는 포코 X3 프로와 동일한 최대 4800만 화소의 소니 IMX582 센서 초광각은 800만 화소의 소니 IMX355 센서에 매크로는 500만 화소의 삼성 S5K5E9 센서가 사용이 된 트리플 카메라 구성 광각 카메라는 포코 X3 프로 사진과 하드웨어 스펙이 동일한 만큼 사진만 가지고는 어느 폰으로 촬영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비싼 수준이고요 의외로 센서 정보까지 밝힌 초광각은 어차피 초광각 특성상 선해도를 따질 이유는 없지만 레드미 K40 사진이 무척이나 어둡게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아주 맑은 날이 아니라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나마 다행인건 500만 화소의 매크로 카메라는 그럭저럭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도일 뿐입니다 동영상 품질 역시도 포커 X3 프로와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레드미 K40은 4K 30프레임에서는 EIS가 동작을 하지만 어이없게도 1080p 60프레임에서는 EIS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설치된 이유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설정일 수밖에는 없겠네요 레드미 K40 카메라를 제외한다면 나무랄 곳이 보이지 않는 훌륭한 스마트폰입니다 디자인은 물론이고 게임 중에서도 발열이 없는 성능은 정말 최고! 찰나의 선택으로 포커 F3를 취소해버린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떠나가 버린 버스를 아쉬워할 수만은 없고 이 레드미 K40 덕분에 지난주 발표된 K40 게임 강화판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미꺼택의 말리 이걸로 무슨 게임이 되냐고 기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작년과 재작년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게 됐었지만 예전에 성능도 안 나오면서 열을 내뿜던 미디어텍은 이제 어디에도 없죠. 아, 그리고 말리 지표 u 가 게임 성능이 안 나온다는 것도 엑시도스에 한정된 얘기라는 건 역시도 증명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하드웨어 스펙이 더 떨어지는 말리 GPU를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미디어텍이나 기린 AP는 게임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어쨌든 과거의 전적 때문에 미디어텍 디멘시티가 동급의 스냅드래곤 대비 가격이 저렴할 수 밖에 없고 AP 가격이 저렴한 만큼 다른 부분을 보강해서 출시가 될 테니까요 레드미 K40 게임 강화판이 더 기대가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절 휴무만 아니었다면 당장에 공수를 해왔을 텐데요 일단 최대한 빨리 구해봐야죠 그럼 레드미 K40 포코 F3 리뷰는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